안녕하세요. 그리스쌤 작가 이종수입니다. 어, 1인 지식기업 무작정 따라하기 자, 2편인데 1편을 안 보신 분들은 자, 2편 끝나고 봐도 어, 괜찮습니다. 순서에는 크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설명글에 제 소개가 어, 담겨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얘기할 어떤 주제는 크게 두가지예요첫 번째는 경제 주체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고 있지만 하기 어려운 거이두 번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경제 주체를 크게 나눠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소비자 그리고 생산자가 있어요. 이바둑판에 예를 들어 한번 얘기를 해보죠. 바둑판 위에는 검은 돌하고 흰 돌이 있어요. 흰 돌을 생산자, 검은 돌을 소비자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예전에는 장기판처럼 진영과 진영이 완전히 분리된 채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나뉘어 있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공방을 하다 보니까 서로 섞이게 됐는데 이제는 바둑처럼 아예 처음부터 섞이고 시작을 해요 검은 돌은 이쪽이다 흰돌은 이쪽이다 완전히 나눠지지 않고 자기 집을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흰돌과 검은 돌이 막 섞여 있는 상태예요 영원한 소비자도 없고 영원한 생산자도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무언가를 계속 소비만 하고 사는 경우에는 굉장한 한계가 다가옵니다. 돈을 번다, 경제 생활을 한다는 건이 바둑판 위에서 내가 생산성을 가지고서 경제 주체로서 무언가 부가가치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직장인을 예로 들어보죠. 직장에 가서 누군가가 업무 오더를 한 거를 보고서를 작성하고 기획서를 작성을 해요. 자, 이게 이제 상부에 보고가 되죠. 내가 이런 일을 함으로 인해서 이건 부가가치를 내가 만들고 있죠 자, 부가가치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반대급부로 내가 받는 게 월급입니다 20대 후반에서 요즘엔 뭐 30대 초중반에 신입사원을 이제 들어가 가지고 바둑판 위에서 생산자처럼 일을 하기 시작을 해요 자, 그런데 바둑판 위에서 검은 돌 흰돌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어느 정도 연안이 돼요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이 계약기간이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바둑판 위에서 내려오게 돼요 바둑판 알을 넣는 그통 껍질 위에 놓이게 됩니다 다시 살아나기가 힘들어요 자 그들만의 리그로 떨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그런데 대부분 직장에서 계약기간이 끝나거나 연환이 됐을 때 어떤 방식을 취한하면 결국엔 다시 생산자 주체로 돌아가고 싶기 때문에 그 바둑판 위를 다시 오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둑판 위에서만 내가 생산 주체로 어떤 조직이라는 틀 안에서 생산 주체가 될수 있기 때문에 다른 바둑판을 다시 찾아가려고 거기에 다시 올라가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니까 이 바둑판이라는 게 결국에는 누군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인거죠. 우리는 경제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어딘가의 시스템의 조직에 속해서 할당된 업무를 했을 때 내가 부가가치에 대해서 계약한 건에 대해서 월급을 받게 되죠. 하지만 그 시스템에서 배제될 때그 시스템 밖으로 떨어지게 되죠. 예전에는 그랬어요. 이 직장인이 한번이 시스템에서 떨어져 나가면 다시 거기에 편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대부분이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1인 미디어도 발달을 하고 여러 플랫폼도 나오다 보니까 자 떨어진 입장에서 다시 올라갈 필요를 느끼지 않게 된 거예요. 자 왜냐? 바둑판. 남이 만들어 오는 시스템 거기에 속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내가 그 밑에서 떨어졌어도 그 바둑판과 같은 시스템을 내가 복제를 하면 됩니다. 나만의 작은 시스템을 똑같이 꾸리면 되죠. 바둑판 위든 바둑판 아래든 누군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 안에 속해서 일하든 자 내가 독자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든 사람은 경제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이 행위를 하고 있어요. 누군가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해결해줘야 대부분의 경제생활 주체들은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어요. 누군가의 걱정을 해결해주고 있어요. 변호사는 소송 같은 거를 혼자 하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주고 있죠. 의사도 자기만의 지식을 통해서 스스로 수술을 못하기 때문에 그걸로 도와주고 있어요. 항상 사람들은 어떤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자이 문제를 잘 해결해 주는 사람들이 경제 주체로서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어떤 문제 걱정거리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줄수 있는 어떤 부가가치를 낼수 있는 어떤 거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럼 직장인은 고민을 해결해주는 주체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영업사원으로서 자신만의 어떤 고객을 만나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어요. 자기가 기획자면 뭐 상사의 고민도 해결해주고 있겠죠. 회사를 다니는 동안은 내 스스로가 주체라고 생각을 하고 누군가의 고민을 해결해주고 있고 돈을 벌고는 있어요.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고민 해결자가 아닙니다. 직장인은 고민 해결자가 아니에요. 회사라는 그 인격, 법인격 주체가 누군가의 고민을 해결해 주는 그 주체인데 스스로 이걸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그걸 위임을 한 겁니다 계약을 하고 그게 직장인이고 회사원인 거예요 자신이 진짜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능력을 직장 밖에서도 내가 써먹지 못하면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면 내가 해결해 줄수 있는 어떤 범위가 극도로 제한됩니다 보험료금을 오랫동안 했던 제 지인도 10년 동안 했던 고객 리셋트 당연히 회사에 반납을 하고 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험 관련해서 창업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해결해 왔던 어떤 고민을 해결해 왔던 자기의 능력까지 사그라들었어요 자 1인 지식 기업은 내가 조직에 속하지 않아도 내 능력 하나로 이 고민을 해결해 줄수 있는 능력 이걸 그대로 보존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거래처가 됐든 누군가가 됐든 상대방이 겪고 있는 문제 눈에 훤히 보이는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것은 이거는 너무나 쉽고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몰릴 수 있는 구간이에요 지금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지만 지금은 해결할 필요성이 없지만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일들을 내가 예측을 하고 미리 그걸 해결점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자신만의 어떤 영역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 주체로서 소비자로 살 수도 있고 생산자로 살 수도 있는데 너무나 소비자로만 치우쳐 살고 있는지 확인을 일단 해야 됩니다. 누군가 판을 벌려놓은 어떤 시스템 경제생활이 유지되는 어떤 시스템 안에서 배제당하는 기간은 한번 옵니다. 자 오더라도 다시 편승하려는 어떤 노력보다도 자신만의 틀을 만드는 거자 이게 1인 지식기업과의 근간이 돼요. 누군가의 고민이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걸 부가가치로 내가 나타냈을 때 비빌 언덕이나 어떤 조직을 끼고 나서 그 고민을 해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없어지더라도 자, 그대로 가질 수 있는가. 자,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고민을 어떻게 해결해 줄수 있을 것인가. 자, 여기에서부터 부가가치를 만드는 연습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3편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누군가의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실행으로 어떻게 엮어갔는지 그거에 대해서 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궁금하신 점은 언제나 메일도 좋고 댓글도 좋고 어 언제라도 환영입니다. 공부하실 분들은 하단 카페 오셔가지고 어 스터디 하시기 바랄게요. 함께 어 성장해 나가시길 바랄게요.